Thank mm -hmm. you. Mm -hmm.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중국 주사기 먹방을 준비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틱톡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이제 이제 보여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60초로 하고 60초로 하면서 어, 여기 제제 제일, 제일 받는 거 하고 여기 들어가지고 다 100으로. 이렇게? <웃음>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 꽂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먹어볼게요. 시작. 스몰어바람. 스몰어바람. 지금 이렇게 중국 주사기 먹방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실패하다가 실패하다가 두번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리도 넘어서 먹어버렸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초콜릿 먹는 건알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아,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